인중도 짧고, 입술도 작으면서, 턱도 작으면 좋겠어요. 하는 게 인지상정이긴 합니다만, 태어나기를 이 까만 선 사이에 그뼈 길이는 그 주어진 랭스임으로 그 인중이 줄어들고 아래 턱이 작아지려면 입술은 반드시 커져야 하는